앞쪽에 시내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차량이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가을 날씨인 것 같습니다. 하늘이 맑고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집 입구입니다.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 골목도 차량이 충분히 닿낼 수 있습니다. 마당에 포장이 되어 있으며 주차가 가능합니다. 앞쪽에 있는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왼쪽에는 텃밭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흙간이 있습니다. 옛날에 소를 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가 없습니다. 현재 거주하는 곳입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니 있습니다. 집 뒤쪽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장독대와 돌담이 있습니다. 집 뒤쪽입니다. 오래전에 소를 키우던 곳입니다. 소안 키운지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집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 방면에도 돌담이 있습니다. 나무로 뗄 감이 있습니다. 불때는 아궁이가 있는 곳입니다. 방 내부입니다. 두번째 방입니다. 방문은 옛날 방문 그대로입니다. 세번째 방입니다. 수리하실때 색가래를 살리면 좋을것 같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대체로 깨끗합니다. 주방 안쪽에 화장실이 깨끗하게 있습니다. 석깔이가 이쁘게 보입니다. 방문도 옛날 방문 그대로입니다. 마장이 포장이 되어 있어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수리를 조금하시면 아주 좋은 촌집이 될것같습니다. 비닐하우스 했던 자리입니다. 들어오는 골목입니다. 골목은 구기지로 되어있습니다. 집 앞에서 산을 향해 촬영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성범리에 있습니다. 성범리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죽장면 상옥리가 나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 죽장면이 나옵니다. 이 방향은 대구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 방향은 포항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성범리에서 포항IC까지의 거리는 19km 이며 차량으로 약 21분 거리에 있습니다 성범리에서 포항시청까지의 거리는 33km 이며 차량으로는 35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포항IC에서 고속도로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주소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성범리에 있습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돼지입니다. 돼지 면적은 524.1제곱미터 156폐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계획 관리 지역에는 금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주택을 신축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 면적은 56.19제곱미터 17평입니다. 중개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목조로 되어있습니다. 지붕은 칼라강판입니다. 총동수는 두동이 있습니다.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가능일은 2022년 12월 31일에 가능합니다.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사용승일은 인 건축물 대장상 1942년과 1935년입니다. 주차는 건축물 대장상 없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며 수도와 전기료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서양입니다. 포항시청까지의 거리는 33km이며 자동차로 36분 거리에 있습니다. 서포항 i c 까지 거리는 19km이며 자동차로 약 22분 거리에 있습니다. 포항으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2022년 기준으로 개별 공시지가는 35,600원입니다. 2 2년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은 3610만원이며 개별주택공시가격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1%입니다. 3.3제곱미터당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매매금액은 7,800만원입니다.